안녕하세요 하스펀입니다 재밌는 하스펀을 위해 여러분들의 제보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미디어 네이버 닷컴으로 제보해주시면 저희가 크리에이터 분들의 동의를 얻어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하스펀도 재밌게 봐주시고 즐거운 한주 보내세요 어허 정수씨 그렇게 하면은 버프 얘가 먹는데요 교환 안할 생각이신가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홀리쉐에 shit! Bang Bang! b a 이 g Bang! Bang! Bang! b a n 나름 솔 n g 개쎄 이거 봐봐 미쳐버렸어 야아C 레전드 너무 쎄 이거 4일 명치 4일 해주는거 은근 괜찮지 않아요 그쵸? 이 t b 처리하고 그니까 전투염성 처리하고 나서니까 하지만 일단 블랙블랙 그쵸 가야지 이건 못참지 네 이건 못참지 생각해보니까얘 잡고 했어야 됐어요. 뭐 크게 상관없지만. 아 이거 소풍도 쓰는구나! 예, 이것도 있고, 얘도 있습니다. 제대에는 그쵸, 뭐 얘를 내게 됐을 때는. 네. 테론이 나온 게좀 아쉽긴 합니다만, 오, 이거 사무료이 어떻게 강화다죠 결정! 다이아카드. 아, 이야! 아 이거 좀 섭섭하네 근데. 리븐데어는 항상 맨 오른쪽에 서순대로 발동하니까 어 아, 광역 광역 딜 그거 하는 전설인가? 광역 10딜? 자이렐라? 자 갑니다 죽음 위원자 블랙손 출동 지금 이게 더 좋은데. 하지만 이거 써봐야지. 미치 이것이 악마 사냥꾼. 바다라 불타는 칼날 단 스윙사지. 내웅냥이는 묵직한 거 많이 쓰기 때문에 컨택 위주로 짜야 돼. 와 멋있다. 야. 와 뭐야? 그러면은 체력 만피 아니야? 지만해. 하필 날 만나서 그랬지 바로 천체정리를 갑니다 정리를 해버리고 상대 1만아 와 칠댐 대단 이거 66이니까 88 끝났네 음. 끝났다 아, 이게 그 ECL 드루이드랑 똑같은 거야 사실 아 두툼 가지고도 아주 두툼하고 두툼 그 자체야 두툼 그 자체, 그 자체. 바람이요! 와 미쳤나봐요 뭐하는거야 아, 나 근데 별로 들어오 못하잖아, 이거. 레버리지 도 진짜 악랄한게 뭐냐면 다음선에 천차를 또 써도 돼 내가 뭐야 이것도 저거네? <웃음> <나의> 힘은... <웃음> 벌써 그냥 뭔지 모르겠네 천재 바빴어요아 세상에 어떻게 저게 두개 같이 붙어있어 나쁜 놈들 파이썬 불꽃눈 모드라 씨 동전.. 아 귀여워요! 생성돼서 너무 무서워요! 맞을까봐! 진눈깨비의 힘 여기서 나온다 왜빵마아 주문이 있을까? 그건 동전 이거를 가능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눈깨비가 있는 거지 이거 맞춰봐주면나기분이너무 좋을 것같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불아아아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그정도로는 전장에서 달려난 날 이길 수 없다 아 지금 불안할거야 왜 명체에 달려났을까 아 설마 있겠어 다 있어 억울해하지만 들어오볼 시간이 어딨냐 그냥 본체 치고 어? 요거 내면 끝나는 것을 아 뭐야 증발시키기 아니야아 거울상인가? 아벤 띵! 저런 거울상이었네! 하하하하 게임은 돼. 아. 이거는 파편 드로우 해야겠는데? 화면 없어요. 그거 아니, 그거 넣으면 넣을 수 있지 않아요? 3코스트. 얘로? 네. <웃음> 그렇죠. 바로 드로우 할수 있으니까. 파편두개다 뽑아야 되는데? 이러고 영네파페다 <웃음> 뽑아 파페다 뽑아 설마... 4장 다 뽑아 설마 못 뽑겠어? 레니야 실력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덱몇장 남았어요? 아니 오늘 그냥 이 계정이 운이 안 좋아 아니, 아니 덱몇장 남았어요 아니, 덱 5개 중에 네개가팝펜이네요야 5장 중에 네개가다 파펜인데 그걸 못 뽑아? 오, 반성하세요! 아하 아니, 근데 오늘 약간 제가 너무 많이 징징대는 건가요? 운이 별로 없어. 한 장이 또 타네. 아, 벼락치기 타면 안 되는데, 진짜 제발 헛소리 좀 하지 말아 주세요. <웃음> <웃음> 우와, <와우>! 시원하구만. <웃음> 아, 근데 반반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제발 헛소리하지 말아 주세요. 어, 이거 못 잡아요. <웃음> <웃음> 폭력적인 승리. 네. 네. 노즈컵 한번 열만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음. 개전 뜨나? 어 네. 오~~ 야~~ 어괜찮 개전 효과 좀 멋있구요. 밧줄, 네. 밧줄 타나? 바로? 밧줄 타고 있구요. 지금. 네. 안보이시나요? 어저 밧줄 안보이는데요? 밧줄 이미 님꺼 타는데요? 저 이제 타요. 이제 타요. 어허... 생각보다는 할만 할지도... 호호. <웃음> 킹즈 <웃음> 도로 뭐? 사기 멈춰. 야, 이거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그 제가 생성으로 지금 불길 두개 생성해 왔거든요. 레니아 언님 가자! <웃음> 가자! <웃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니 들어가자. 솔직히 아니 들어가자. 시청자 여러분들 아니 들어가자. 난 진짜 억울하다니까 아니 오늘 들어가자. 도대체 나는 들어가자. 나는 아니 나는 그냥 뭐허수아비 약간 그 풀령용 <웃음> 허수아비인가요 저는 오늘? 방어들을 그렇게 많이 싸신 어어? 어라? <웃음> 오라? 어라라? <웃음> 어라라? 메터 5데미지? 아니 뭐하는 거야, 저 이제 아, 예. <웃음> 너무 아픈데? 뭐야 이거? 어, 왜 달성했어? 당신! 딱 대라 그냥 바로 그냥 어? 정수씨 당신이 죽인거야 당신이! 절대 그러면 우리 치킨런 합시다 매니아오님 만크리게 안해 찾아서 3 데미지 넣어 미쳤다 근데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냐 이거 몸을로한대 찍어야 돼 이거? 너무 열받는데? 와.. 어떡하냐 이거? <웃음> 제발 카인 주세요 제발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몰라 카인 안 나오면 진짜 몰라 찾아야 돼 카인 어 제발, 제발 안에 태워해. 태워 제발 제발 좋아. 태워! 오이는 오이는 좋아 오히려 아 오히려 좋아. <웃음> 대 대감 투졌어 대감 어 대감 투게졌어, 어 제발. 아니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아니 나 지금 심지어 그코르바소니가 뭔가 그거 각도 생각하면서 플레이하는 거라고요 이거.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왜 나만 안 되냐고. 오, 오, 어, 어? 어? 어? 같은 소리하지 마. 어? 어? 아. 아. 아! 도시 도시 도시 도시 도시 도시 아니 하하하하하하 <웃음> 하하하 <웃음> <웃음> 어라? 어라라? 이게 길가있네? 어랍쇼? 혹시 아기 아기 같은 거 하나요? <웃음> 어라라? 인성은 아니고 네, 그냥 본체. 아니. 아 이거 맞 이게 맞죠? 상대방이 잘한 거죠 이거는. 금을 검이 3코스트. 대구를 일단 넣어. 그 다음에 호도베이는 1, 2, 3을 3, 4, 5로 뽑는 효과. <웃음> 그래서 이번 턴에 못 뽑는 것이 하나로. 야 이펙트 이쁘다. 야야야 이펙트. 쳐서 좋네! 이야... 이거 관련 카드 왜 나오는 거죠 또? 쳐서 좋네! 관련 카드 폭력을 멈춰! 자 레니아오의 어, 맛있는 아메리카노! 응 생산 으응 발견해서 다 죽일거야 나는 그냥 발견 메타야 그냥 헬스스톤 그냥 뽑아 쓰면 되는거야 필요한거 그때그때 뽑아 쓰면 되는거야 백에 있는거 아무리 갖다가 좋은 카드를 빠방 넣어봤자 필요가 없어 그때그때 제때제때 필요한걸로 뽑아 쓰면 내가 우승이야 어? 왜쓸 수가 있지? 콜 두코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판도 카드인가요? 카드가 지는 거 아니야 이거?